금기니까요. 금기니까요. 금기죠. 음, 짜는 거지. 응, 왜냐고 순수한이 말이 안 되는 거지. 미상한 <웃음> 게 붙어있. 아, あいいっすかえいい 사람은... 아, 네, 이런... 네, 타인을 멀어 끌지 않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건 모르겠고, 기대를 저버리는 건잘아니다 <웃음> 기대를 저버리는 아, 역시라, 사 기대를 저버리는 건 뭐... 미친, 폰너무을 버리지 폰너무을 버리지 아, 그랬던 거 아니야 그 부분은 허용이 안 보이게 격박진다 <웃음> 아, 근 네, 제가 처음 음, 폰 발견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무게 정보를 다 <웃음> 옮겼습니다 아주 좋겠도 저... 오, 아니고 타워를 쓰네요 미친 <웃음> 저건 못 들은 저건 몰랐네. 타워를 <웃음> <저거를> 왜 쓰지? <웃음> 아니 이렇게 <웃음> 생